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블랙핑크 제니의 럽시컬스 화보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사실 이 화보 보자마자 하고 싶어서 보자도 구입했는데 이지서야 하게 됐네요. 제가 평소에 잘 하지 않는 메이크업이라 정말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메이크업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먼저 쿠션을 발라줄게요. 이거는 21호 핑크 베이스 색상인데요 제가 집에 21호 밑에 색상은 없어가지고 이거를 사용해요 딱제 피부톤하고 비슷한 색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에 뾰루지 왔길래 짰더니 약간 이렇게 흠졌어요 여기에 뾰루지나 여드름 나면 진짜 못생긴 느낌 나는 거아시죠 못생김 좀 하필 여기에 놨어요 제가 이쿠션은 진짜 좋아해요 매트하면서 마스크에 안 묻고 되게 가볍게 발리거든요 얼굴에 이렇게 밀착되는 느낌이 좋아가지고 제가 잘 사용 중이에요. 이거 좋아하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오 쿠션. 이거 바르는 날에는 저는 굳이 파우더를 안 쓰는 것 같아요. 안 써도 잘안 묻어나더라고요. 다음은 메이블린 슈퍼스테이 컨실러 15호. 이거는 아까 쿠션보다 좀더 어두운 색이에요. 이게뾰지 상처도 가리고 커버 필요한 곳이랑 이게 좀더 색이 어두우니까 좀 넓게 넓게 펴발라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얼룩져가지고 피부 표현이 두꺼워지겠지만 톤을 맞추기 위해서 넓게 넓게 펴발라 줄게요 근데 이게 그렇게 커버력이 엄청 좋진 않네요 뭔가 밀착력하고 그냥 밝은 색으로 다크서클 정도나 하이라이팅 주는 용도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그렇게 쓰고 있는 아이인데 커버는 잘 되진 않네요 다음은 얼굴 쉐딩을 해줄 건데요. 이건 제가 예전에 저번 영상에서 사용했던 블랙루즈 컨투어링 파우더인데요. 이거 제가 요즘 진짜 잘 사용 중이거든요. 가운데 컬러로 이목구비를 잡아줄게요. 제니씨는 얼굴 코가 또 굉장히 작아요. 그 올망졸망한 코를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이게 색이 센 편인데 얼룩져서 발리는 게 아니라 블렌딩도 잘 돼서 아주 좋아요. 색상도 마에 들고. 요 끝에 컬러가 살짝 붉은기가 도는 것 같지만, 그턱 쪽이나 어두운 부위에 소량 사용해주면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하이라이터랑 같이 있다는 거. 근데 그 하이라이터가 진짜 좋아요. 이따 사용해줄 건데, 콧망울을 좀 작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는 이렇게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윤각보다 살짝 넓게 이런 모양이 돼도 여기 코가 좀더 짧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코밑 부분도 이렇게 칠해주고요. 여기서또 중요한 거. 전 입술이 작은 편인데 제니 씨는 입술이 좀 굉장히 좀 두껍고 큰 편이더라고요. 최대한 입술을 키워보이게 입술 쪽에 쉐딩을 좀더 해줄게요. 제가 평소에도 입술이 좀 커지고 싶어서 쉐딩을 하는데 오늘은 좀더 빡세게 지금 <웃음> 이쪽도 이렇게 하면은 진짜로 커보여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립스틱까지 칠해줘야 조금 더지금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져요. 두 컬러를 사용해서 얼굴을 최대한 작게 깎아볼게요. 제니씨는 또 얼굴이 조막만 하잖아요. 얼굴형도 되게 짧아요. 이렇게. 특히 저는 제니씨보다 광대가 좀더 나와있어서 광대 쪽을 집중해서 깎아볼게요. 오늘은 블러셔를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쉐딩으로 최대한 한 여기 옆에까지 나도 될것 같아요. 화보 사진을 보면은 한 여기까지는 쉐딩 같이 이렇게 그림자가 져 있더라고요. 좀 영역을 넓게 사용해 줄게요. 옆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이마도 이 하이라이터 부분을 사용해서 해줄게요. 제가 이 하이라이터 때문에 이 컨투어 파우더를 쓴다고 해도. 오바가 아니거든요 이 하이라이터가 너무 좋아요 광도 엄청 자연스러운데 하이라이터 역할은 진짜 잘해주거든요 뭔가 막 펄로 빛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원래 내 피부가 약간 이렇게 밝고 빛나는 느낌? 그렇게 만들어줘요 오늘은 막 광대를 글로우하게 표현해줄 게 아니라서 볼 쪽은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밝혀주는 느낌? 이 중앙부 오늘은 눈썹 그리기 전에 눈화장 먼저 해줄게요. 눈 화장을 위로 캣 아이 눈처럼 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눈썹 모양도 잡아줄 거거든요. 아이 메이크업은 오늘 좀 세게 들어갈 거라서 중간 컬러를 먼저 깔아줄게요. 위쪽으로 블렌딩 해줘요. 눈 모양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게 언더도 진하게 전체적으로 깔고 애교살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적당히만 블렌딩 해줄게요. 눈 위쪽도 한번더 진하게 해줄게요. 살짝 대각선 아몬드 모양으로 다음은 이 색을 사용해줄 건데요. 좀 많이 진해서 요거랑요거랑 요거랑 섞어서 사용해줄게요. 눈 끝쪽부터 해서 앞쪽으로 끌어당겨올게요. 아까 말했듯이 요 위쪽이 좀더 진해야 캣 아이 모양으로 이렇게 진해지거든요. 다음은 이 제일 진한 컬러로 눈 끝과 앞쪽을 좀더 강조해 줄게요. 가운데랑 이 중앙부를 브랜딩 시켜서 살짝만 연결해줄게요. 언더도 마찬가지로 색을 맞춰서 음영을 넣어줄게요. 이때는 블렌딩을 너무 많이 하면 얼룩덜룩해 보이니까 블렌딩은 거의 하지 않을게요. 앞쪽도 신경 써서 어둡게 칠해줘요. 이것도 아까 썼던 그 제일 어두운 컬러예요. 크림색의 펄 섀도우로 눈 언더랑 눈두덩이에 차르르 은은하게 빛나게 깔아줄게요. 화보를 보니까 여기 이렇게 펄 섀도우로 강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눈 앞머리까지. 눈두덩이는 좀더 어두운 이펄섀도우를 사용할게요. 약간 은은하게 빛나기 때문에 음영 컬러랑 비슷한 컬러로 깔아줘야 될것 같아요. 사진 보니까 뭔가 전체적으로 약간 번들번들한 그런 펄 느낌이 있더라고요. 눈썹이 좀 친한 편이라 눈썹 모양을 바꾸기가 어려워서 이 컨실러를 좀더 사용해서 눈썹 쪽에 덮어줄게요. 살짝 상승형 된 제니 눈썹 같이 이 앞쪽을 좀 덮어주고 눈썹 상이 저보다 앞에 있어서 눈썹 산 쪽도 조금 연하게 해줄게요. 살짝 옛날 일본 일진 같죠? 이러고 약간 홍, 홍대 세게 입고 나가면 홍대 스타일 뭔가 간지가 나네요. 아이브로우로 살짝 상승형의 눈썹을 그려줄게요. 눈썹이 너무 진해지 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뒤에 솔이 없는데 그래도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꼭 블렌딩을 해줄 필요는 없어요. 살살살살 터치하듯이 칠해줄게요. 제 눈썹은 살 살짝 상승력이긴 한데, 살짝 곡선 형태로 약간 둥글게 나있거든요. 앞부분 밑에 쪽을 좀더그려주고 아까 쉐딩을 이런 형식으로 놨잖아요. 그 형태랑 눈썹도 약간 비슷하게. 살짝 이어지는 그런 형태로. 보니까 눈썹 끝이 너무 날렵하지 않더라고요. 형태를 따지 않고 살짝 두께감 있게 그릴게요. 보니까 화보에서 눈썹은 되게 자연스럽게 그렸더라고요. 눈썹 모양 되게 비슷하게 잘된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안 어울리는 눈썹이네요. 어, 눈썹 굉장히 잘 됐어요.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 먼저 속을 채워준 다음에 끝까지 다 채우지 말고 한 3분의 1 지점까지 정도만 이렇게 그려요. 왜냐면 이따가 여기서부터 위로 빼줄 거기 때문에 이 앞쪽을 그릴 때는 살짝 이 부분을 조금 두껍게 그려서 살짝 앞트임 하듯이 이렇게 살짝 보이도록 빼줄게요. 이렇게 그려주면 눈길이 훨씬 길어보이고 앞트임 한 효과가 나거든요. 제니씨 눈이 저보다 이 앞쪽이 되게 시원하게 트여있는 눈이에요. 전좀 막혀있어가지고 이렇게 화장으로라도 좀 터야 될것 같아요. 이 눈꼬리를 빼줄 건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눈꼬리를 삼각형으로 두껍게 뺀게 아니라 쓱 위로 그냥 얇게 빼주더라고요 뭔가 속눈썹처럼?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식으로 빼볼게요 이 정도로 제니 같나요? 아까 썼던 섀도우로 눈 끝에 덮어서 자연스럽게 자 이제 립을 발라줄 건데요 화보에서 제니 씨는 살짝 보랏빛이 나는 완전 쿨 컬러 핑크톤으로 발라줬더라고요. 채도가 낮은 뮤트톤의 핑크? 그래서 그걸로 최대한 비슷한 컬러를 찾아서 가져왔어요. 이게 색깔도 진짜 예쁘고 지성도 괜찮더라고요. 베이스 립으로 요즘 발라줬는데 진짜 완전 쿨한 채도 낮은 핑크를 찾기 어렵거든요? 근데 요즘에 조금 잘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니 씨는 입술 산이 많이 안 도드라지는 편이기도 하고 약간 동그랗게? 산이 강조되지 않게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동글게 산이 없이 칠해볼게요. 그리고 저보다 입술이 되게 많이 두꺼우신 편이기 때문에 완전 오버립으로. 또 제니 씨는 눈 크기랑 입 크기가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눈이 입이 다 크셔서 저는 눈 화장 크기만큼 키워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런 화장을 잘안 하고 다녔던 이유를 아시겠나요, 여러분? 너무 안 어울린다, 진짜. 못생겼지만 힙한 그런 느낌이죠. 더 자연스럽게 블렌딩. 보니까 여기 옆이 약간 둥근 모양이더라고요. 이것도 똑같이 아까랑 비슷한 채도 낮은 핑크인데 이거는 쿨톤들 생얼에 바르기 진짜 예쁜 색이라서 요즘에 진짜 많이 사용했던 립스틱이에요. 아, 제가 그리고 깜빡하고 뷰러랑 마스카라를 안 했는데 이건 디어달리아 뷰러고요. 이걸로 슬쩍슬쩍 사실 제가 오늘 속눈썹을 붙여야 했는데 제가 주문한 속눈썹이 아직 안 와가지고 그냥 속눈썹을 엄청 바짝 찝어주기만 할게요. 마스카라는 이 눈썹 끝에 위주로만 할게요. 보니까 약간 끝으로 올라간 형태의 눈썹을 사용한 것 같더라고요. 이끝 쪽에만 살짝 보이도록 해줄게요. 이렇게 제니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